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그럼 이렇게 자는 게 훨씬 쉬워, 응. 훨씬 쉬워. 어. 오른쪽에서 있는 힘껏 치고 왼쪽으로 전환해봐. 연습 수해봐 오른쪽에서 응. 봐봐. 만약에 이렇게 왔어요? 이거 차, 이거 차. 만약에 이렇게 어. 왔어? 응. 붙이고, 붙였어. 오른쪽으로 있는 힘껏 치고 다리랑 같이. 이거는 왼손은 뭐라고 랬죠 올리고. 아, 올리고. 꼬집으면 올라가. 응. 여기 엄지 검지를 이렇게 꼬집으면 올라가. 응. 응. 그리고 이거는 응. 오른손은 엄지 검 엄지를 누르면 내려가. 그러니까 엄지를 눌러서 있는 힘껏 쳐. 아, 누르고 내리고. 응. 아, 누르고 내리고. 응. 응? 누르고 응. 데리고 응? 그렇지. 근데 다리가 봐봐. 네. 여기서 내가 누르고 이렇게 치는 게셀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셀것 같아.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게 훨씬 네. 더 네. 앞으로 해봐. 앞으로. 응. 때려봐. 응. 다시. 자 여기 앞에 티를 꽂을 거야. 응. 이거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네가 눌러서 빼야지만 이게 뽑혀. 응. 알겠지? 응. 아 얘를 눌러 어, 오른쪽 엄지로 눌러서 검지랑 꼬집고 있어 네 응. 꼬집고 있어요? 응슝슝 응. 슝.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세 개만 더 에이 이건 너무했다 아예할수 있어, 있어 업그레이드 자안 되면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면 돼안 아, 빠질 거 같으면 뒤딱 날것 같은데 아 뒤딱 나도 그게 나야지 탑 볼라면 안 빠져 어? 응. 음. 그럼, 안 빠졌지? 아, 빠졌는데? 요안 빠졌어. 쓰러친 거야. 세게 쳐. 아, 너무 잘 빠졌는데? 왼손 더 눌러. 응. 네. 응. 음. 오케이. 응. 음. 이해 완료. 슝. 아, 진 눌러라고. 눌러. 눌러. 아이, 괜찮아. 다시. 이게 방향 때문에 그래. 손안 아파? 응. 자 여기서 누를 때자 응. 다운 스윙 때 얘를 자꾸 이렇게 칠라고 하면 못 눌러 절대로 응. 못 눌러 가파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못 응. 눌러 얘를 엄지 검지를 꼬집으면서 누르라고 했잖아? 이렇게 들어와야지 누를 수가 있어. 이렇게 들어와야지 누를 아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부터 왼손은 자꾸 위로 해야지만 니가 응. 이거를 컨트롤하면서 니네 위로 눌러야지만 얘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눌러서 들어오는 거야. 다시 연습 다시 응 그렇지 더 팔꿈치 더 구부리고 자 어깨 더 내리고 그렇지 그래서 발더 내려가고 그렇지 어깨 더 내리고 이런 느낌이 나야 돼 아주 후드려, 후드려 까르는 소리는구나? 당연하지 ]구나. 당연하지 어 연습 응응 응. 그렇지 손.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체중 갈 거야 응. 쳐봐 알겠지? 네. 후드로까레는 소리죠? 응오 나이스 아이 저 자랑스러운 눈빛 봐봐 슝아 잘했어 한번 잘했는데 어, 진짜 잘했어. 아, 다시. 아, 진짜 잘했어 다시 더 세게 슝아 진짜 잘했어 다시 자 체중이동이 조금 덜 됐어 네. 하고 나서 바로 체중이동이야 슝 원래 맞죠? 나쁘지는 않아. 근데 왼손이 떨어진 느낌이야. 지금 뒷땅이 나잖아. 응. 봐봐. 왼손이 부, 버텨줘야지. 꼬집어서 이쪽으로 버텨줘야지. 오른손이 했을 때 이게 뒷땅이 안 나. 근데 같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빨리 떨어지겠지. 응? 음? 오 체중이동이 안 됐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뒷심이 없었다는 거야. 아 공은 잘 맞았는데 뒷심이 없어. 봐봐. 나올라다 말았잖아. 어. 쭈와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자 공쳐 이제 어 공치라고요? 응 그렇지 아 체중이동 안 갔지? 다시 키자마자 가어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다 응. 훨씬 예뻐 아 백스윙 하다한달 끝나겠구만 n no. 우 봐봐요 다운스윙 하고 있잖아 지금 와, 느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느낌 좋아, 안 좋아? 아, 그림을 근데요? 못 푼다니까, 자꾸 짝짝거려. 아씨 팔꿈치 구부리고,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구부려봐. 오리, 그, 아니, 아니, 안으로. 아, 어, 애플이 잡으면, 요렇게 잡는다고 했지? 음. 자, 애플이 한 번만 잡아보자. 어어어. 어, 어. 아, 한 번만 잡아보자. 자. <웃음> 애플이 잡아봤을 때, 얘를 요쪽으로 하려면, 두 개가 꺾여야 돼. 얘가 하나가 꺾이고, 얘가 두 개. 요렇게. 구부려야 돼. 요렇게 해서 봐봐 테이크 백 봐봐 요렇게 땡겨가야 돼이렇게 음. 왼손 왼손은 더 음. 음. 그렇지 요렇게 애플이 땅 보는 거 얘는 애플이 왼쪽 보는 거 그렇지 그렇지 어깨 더 떨어뜨릴게 그렇지 누르고 응 음. 나이스 좋아 응오 음. 야 좀만 더 버텨 오른쪽에 조금 빨리 갔어 왼쪽으로 그러니까 공 맞기 전에 갔어 아 오른쪽으로? 어, 봐봐 공을 맞고 가는 거랑 가고 맞히는 거랑은 달라 자, 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봐봐 그립 이렇게 잡으니까 훨씬 쉽지? 네, 훨씬 쉬워요 어. 그립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 와 다운 스윙 진짜 좋아 다시! 다시! 아 너무 재밌잖아! 음, 너무 잘하잖아! 나 3시간 낼 거야! 에이? 너무 잘하잖아! 아니,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어! 너무 잘해! 오른손 구부리고 자 그렇지! 치고 가! 왼손 버티고 그렇지! 봐봐요! 응. 왔어! 응.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쳤어! 그렇지! 스톱! 스톱! 이렇게 하면 방향이 어디 가겠어? 왼쪽 가겠지? 응. 그지? 이렇게 하면 왼쪽 가겠지. 응. 그러니까 버티는 게 얘는 위로, 응. 얘는 옆으로. 엄, 엄지가 검지랑 쪼이는 느낌으로 응. 요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하늘로 뜨는 느낌. 오. 이렇게 어차피 체중 왼쪽으로 가봐 여기서 왼 다리 그렇지 이러면서 닫혀. 아 어차피 닫힌다고? 응. 아. 아, 슬로우 모션이요. 응. 됐죠 응. 했지? 응. 그렇지. 그 그래, 어, 오른쪽 다리 더 나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확히 맞추고나이스 맞아 너무 잘하지않아요 너무 잘해 응. 아이 거영업 비밀인데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안 되는데 슈슈슈슈